자 반갑습니다 야이 야밤에 이 라이브 강좌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다 그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도 살아왔고 이 급변하는 이 정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하, 정말로 이 혼빠진 대한민국 같고 능나간 대한민국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응?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국민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에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일에 상담도 하고 이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맞이하게 된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젊은이들인데 희망과 꿈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나뭐 다름없겠나. 그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고, 천부경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이 한국, 이 위대한 한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망가뜨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대한민국이 그 거대한 한국민이 지금 이 쪼그러져 가지고 요 누구말따나 세계 지도를 펴 놓고 나면 이렇게 거대한 우리 나라 세계 시도다 그제 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이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쳐서 저 잉카 제국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신론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국을 거쳐 갖고 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르기까지 이거대한이 코리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알게 될거지 이 코리아는 말이 없는 말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소련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일본 이래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부분 다 한민족, 한민족의 이런 형님, 동생, 아우, 이거다, 그제? 이러면서 우리는 왜 이래 됐을까? 그리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우리가 남과 북을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뭐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 북미회담이 정말로 잘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수리사주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낮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거대한이 코리아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는 요 밑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하고 삶하고 몇명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젊은이들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담을 해오고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저위에 사람들이 알겠나? 저잘 사는 사람들이 알겠나? 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한 데도 불구하고, 이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이 위압하고, 제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미투 해갖고 지금 난리 났지? 왜 미투가 생겼을까? 이 꼬약한 미투라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어른들은 어른들은 혼빠진 한국인이고 능, 능락한 한국인이고 젊은 사람은 어떻게? 희망과 꿈이 없는 이런 나라일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하지만 은 우리가 전후 세대에 인구가 인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6.25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이 전후 세대, 전후 세대라면 아마 한 53년도부터 65년생들이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그죠? 이때는 아마 1년에 거의 100만,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이 세대는 대부분 다 은퇴 세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갔서 고령화로 진입되는 그런 세대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이 30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좀 세월이 덜 이는 형태로 조금 세월이 들어가게되면이 20만이 되는 상황은 얼마 안 가면 20만이 될 뿐다는 거다. 그럼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 진짜 어른들은 어른들은 아니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누구 말따나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업 해 가지고 어? 행패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처음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좀뭐잘 산다고 어? 사람도 발전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모르지만 서울 조금 더 가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는 원만하게 결혼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아기들도 놓고 이것을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떡하 이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미투가 노는 이유가 뭐고. 그남만은 어른들이 왜 젊은 아기들을 그런 미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은 뭘까? 이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다. 돈으로 뭔가 하고, 근력으로 뭔가 하고, 힘으로 뭔가 하는 이 사회 때문에 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망가진,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망가진 세대들이 여기에 무슨 인성교육이 있을 것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전부 다 여기서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았으니 어떻게 투기하고 사기치고 크짓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푸지기수 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것은 전부 다 돈밖에 모른다는 거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대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열심히 커와서 성장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 젊은 사람들은 과연 인성교육이 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 자극을 한번 해봐야 돼. 지금 학교 안 가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접을 받고 선생님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다. 왜? 부모들이 다 정신, 정신문화가, 이 정신세계가, 인성세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누구말따나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일부 몇 명이겠나, 이게. 몇 명이겠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근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이 여기서 중단해? 계속 파디비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이런 피반 젊은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일어나야 돼 내가 지금 뭐 성동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투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너뜨려야 돼 이거는 뭐 그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회가 아니다는 거래 사회가 이게 무슨 사회가 말이야 인성교육도 하나도 없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미투 하는 사람들이 저거 그 자식은 없나?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투가 됐다 하게 되면 그 사회가 무슨 올바른 사회가 되겠나 자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나 아기들이 왜안 태어나겠나 결혼을 못해서 안 태어나겠지 그쵸? 그러면 그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서로가 믿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하겠지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돈과 권력과 여기 협착해갖고 좀다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것을 어른들이 이것을 아기들을 응? 갖다가 응? 고학치도안 되는 거 이런 아기들을 갖다가 이런 짓 해갖고 되겠나 이거 모르지, 나 들어갖고 이혼하고 뭐 이러면 그야 거 사회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다는 거다. 여기서 멈추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참더 퇴출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쵸 아 젊었을 때 자, 자기들 젊은이들 이 연애하는 거야 그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받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이 젊은 사람이 희망도 없고 희망도 있고 희망과 이 꿈을 굳고 살아야 되는 꿈을 묶고 살아야 되는 아들 처음부터 짓밟아 가나 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노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게이것문이 하는게 아니고 자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 가봐 학교에서는 또 사학재단 학교에서는 또 사기 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부르조아다 이 솔직히 말해서 부르조아가 아니라 이 행패라 가진 자의 행패야 왜 이제는 자기가 취업을 못해 가지고 취업을 못해 갖고 졸업을 한해 미루려고 하면 등록금 내라는 놈들이 이 사학재단이다 이거 대학교 재단이다 이 말이. 그런 교수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어디 가겠노 정신 상태가 아니 취업을 못해가지고 한해더 꾸고가지고 졸업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등록금 내라는 놈들이 어딨나? 그 말이 되나? 야이 사회가 몰라 뭐 살기는 좀살란지 모르겠지만 이밥 먹고 배고픈 거 이거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없을까? 없기는 이야기다 지금 초등학교 가봐 굶는 학생들이 푸시 기수다 왜 굶을까? 여러분들 왜 굶는다고 생각해요? 아 없어서 굽는 게 아니다. 많이 어서 에이.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못먹는 거야. 지금 한번 봐봐. 지금 중학교만 가보면 아마 중학교에서 결식 가정, 어, 결식, 어, 이혼 돼가지고 이 파산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나라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말따나 이 여성 가족부, 그 다음에, 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노? 왜 그것을 모르는이 말이야. 뭐돈 주면 많어. 중간에서 다띠면보고 저거 조직 운영한다고, 응? 다 쳐먹보고, 말이야. 내가 이쳐먹다 해서 좀 미안하지만. 거기서 처음부터 잘라지잖아. 중간에 중간에. 나라에서 돈은 쳤는데, 엄청난 돈을 퍼벗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결될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 굽는 학생이, 점심 시간 한개 점심 밥 공짜로 줬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가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 자 오늘은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거 합시다. 혼빠진 대한민국, 능나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개한 한 개를 한풀어봐요 우리 해결책을 대지. 우리가 잔소리만 하면 뭐하나? 해결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부경의 그 고귀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천부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행복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저버리게 일부 사람들 한번 봐봐요. 조금 있으면 터지겠지만 권력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자식들, 형제들, 조카들 전부 다 갖다 집 다시 이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는냐 말이에요. 그거 어디 취직할 거고. 저거는 있어서 놀아도 돼. 솔직히 말해서 그놈들은 집에서 묵고 놀아도 돼. 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백날 하면 뭐하 국회의원들 저번에 우리 일자리 창출하게 해주고 으이? 세금 좀 올리자요. 세금 좀 올리자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반발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공무원 세계에서 나라에서 밥 주는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이 가게 되게 되면 게되그 나라는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예요. 똑똑한 사람은 어디가? 국제 경쟁을 하러 가야 돼. 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주는 세금 뗀거 그거 먹으려고. 전부 다 공무원 하려고. 이런 안 하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인데 공부 좀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인데 일자리도 또 주야 되잖아. 그러면 일자리 줄 하니까 어떻게? 월급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묵한 달에 묵고 살려면 그런데 요만큼 월급 올리 주나 놓고 요만큼 월급 올리 주나 놓고 물물그 뭐고 물가는 얼마? 이만큼 가 떨리 보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되잖아.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빼고 집이 잘 사는 사람은 빼고 일반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나라잖아. 그렇죠? 최근 그뭐 때문에 봤나?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노는 아이들인데 이게 주바야 이건 뭐, 뭐 게임방에 가서 또 게임 해보고 이러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 ,이. 자 그런데 우리는 딱 잘라가서 하자. 결혼을 왜 못하는지 결혼을 왜 안하려고 하는지 이 가정이 이렇게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나라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금 온 천재 우리나라 전국이 온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어구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번 보자. 결혼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부터 우리 한번 보자. 첫 번째 조금 전에 말하는 올바른 일자리가 별로 없다. 그치? 자 남자가 이제 올바른 일자리가 없다면 여자가 시집을 오겠나 안 오겠나? 결혼 안 한다 말이요못 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이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서는 여자는 또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회 구조가 남자가 혼자서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다. 자 혼자, 혼자서 혼자이 가족을 우리가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아마 태반이 안될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찾겠나? 여성을 찾겠나? 배우자를 찾겠나? 맞벌이를 찾게 되는거에그 맞벌이 부부가 되지 않으면 현재 이 세상에서, 이세상에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다. 일부 사람들 빼고, 아마 15%에서 한 30%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참막 험악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한 가족이, 결혼을 해갖고 한 가족이 이렇게 된, 젊은 사람이 한 가족이 이렇게 된다면, 한 가족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의 자식이 생기면, 분은 어떻게 되겠나 뭐 갖고 이걸 미기 살리겠네 이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도저히 할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다 그럼 이것을 나라에서 방치를 해 갖고 어, 나중에 저출산이다 인구 절벽이다 이 나라가 나중에 인구가 없어진다 외국에서 그랬죠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을 했다 그죠 인구가 어떻게 둘이가 결혼했으면 둘이가 나의 본전일 수도 있다. 한 집에 둘이가 돼야만이 정상적으로 가 갖고 한 집에 둘이가 돼야만이 어떻게 이 인구가 안 줄어든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정 명해서고이러잖아한명 둘이가 결혼해가 커한 명도 안 되니 이것이 인구가 어떻게 되겠노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돼 갖고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노인네라든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죠 이것이 늘어나가지고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거는 팍, 팍 줄어드는 거야. 팍, 팍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산업? 일이, 일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산업이 돌아갈 것이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진 자들이,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천만해도 못 가진다 이면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이 가족의 흐름인가 자식들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자유지간 딱 20년 단위라면 대단히 좋아 그렇기는 우리는 한 20년 동안 크고 20년 동안 커가지고 여기서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이 20년 돼가지고 다시 또 자식을 낳고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한갑 정도 되게 되면 60살 정도 되기면 손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밀리게 돼. 그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계속 밀리게 되게 되면 인구가 없어질 뿐다 자연 소멸돼뿐다는 것도. 지금 가진 자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가진 자들도 가진 것 같아. 없다잉,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노?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자식이 생기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다.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을 대책으로. 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저출산과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가게 가게 파괴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나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배운 사람들 어? 내 꼬라지 보면 정말 그다 교수, 저 지금 노는 거 봐라. 영화, 영화 감독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고위 간직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 이렇잖아. 그것뿐이겠나. 이 어른들이 사고가 정말로 썩다 너, 네게안 빠졌으면 이런 짓 하겠나. 누구 말때귀신안 들렸으면 이런 짓 하겠나. 그제? 자기 자식을 생각해 봐라. 그거 손자밖에 안 되잖아. 손자는 되나? 이것이 사회가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좋다 하더라도 이건 사회가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나눠놓고 <웃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여성가족들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나라가 이런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법도 만드는 사람만 이제 뽑아야 되는 거야. 이제 젊은 사람 희망이 있는데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결혼을 못한 사람 미혼, 우리는 돌싱 누구 저희 말하는 돌싱 미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제를 해야 돼. 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혼자서 벌어서 머먹갖고 맞벌이 부분만 찾는데 여기에 자식이 두 명이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노 그러니까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앉아 갖고 저추산을 위해서 어 교육 프로그램이든 그 애기들 봐주는 아기 돌봄이 아기 돌 돌봄 하면 많은 애를 안 놓는데 널처지가못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 그렇겠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있는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 놓고 놓고 싶어도 어떻게 여군이안됐어자 그러면 이것 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결혼, 결혼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나 자식을 키워서 결혼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나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해요? 한 2억. 그러면 2억, 2억 한 잡아보자. 그러면 2억이면 4억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그제? 두 명이면? 그제? 예를 들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사 부부 둘이서 먹고 사는 거는 이거 반만 들어간다 해보자. 응? 자기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6억이다. 그제? 그럼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이거 아기가 20년 동안 큰데 이 6억을 6억을 20년 동안 나누게 되게 되면 한 1년에 얼마나 버려야 되겠나 20년 동안에다 치자 <웃음> 왜? 계산 안되나 <웃음> 자 6억, 6억을 2로 나누면 네? 3억이제 3억이면 3천만원 나이가 그제 이가 그렇죠 20년 나누면 그런데 이 애기들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2억밖에 안 들어가겠나 그러면 최소한 이거 곱하기 어쩌면 3배는 있어야 될 거야 3배는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네? 그러면, 결국 1억이 들어간다는, 한 달에, 1년에 1억은 버려야 된다는 소리다. 그치? 1억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일단, 10만원 잡자이 10만원만 한 달에 300만원이다. 그치? 10달 하면 3천만원이다. 이거 갖고 둘이 버텨도 6천만원이다. 살수 있겠나? 놓을 수 있겠나? 아기를 키울 수 있겠나? 못 키운다, 이 말이야.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른 데돈 쓰지 말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 인구 절벽이가 절수산에서도 애기가 태어나지 않고, 아를 키우지 못하면 이것을 할수 있도록 나라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이가. 그죠? 생각을 해봐. 아, 대학교 넣어갖고, 까도 지금 쓸데없는 까반 이상은 없애버려야 돼. 왜 거기서 돈을 받는데? 그죠? 쓸모도 차 자기가 놓갖고 쓸모도 없는 까를갖다가 그거 만들어놔놓고 교수들인데 월급 말라고 주는데, 그거 까랑 다 폐가시켜야 돼. 너무 심해.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한 거. 그뭐 정말로 쓸모없는 까들, 천지 폐가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들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내가 방법론도 가르쳐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올게 정도 되면 한 30만 명 정도 태어날 거야. 30만 명.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 포함해갖고 30만 명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우리가 지원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자식들을 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체제를 구축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최소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잖아, 그제? 그러면 일반 사람의 행복이 뭘까? 일반 사람들의 행복이. 정말 돈 많이 가지고 싶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 어겠지 그러면 가장 제일 주는 거는 우리는 누구말 따는 어식주라는 것이다, 그제? 어식주만 해결시켜주면 나머지 부분은 마치 크든 작든 그의 행복을 가지면서 아홍당 부부끼리, 가족끼리 아홍당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어식주라는 것은 이거는 뭘까? 우리 있는 거잖아. 있는 거는 완전히 해결돼.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식주만 해결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묵는 거는 아주 또 풍부하니까 이것도 안 필요 없다. 그러면, 마지막 남한 건 요거다. 그제? 이게 뭘까? 집이잖아. 집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아파트잖아. 그제? 자, 누구 말 떠나? 사는 집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많으면 결국 뭘까? 도둑놈밖에 안 생기겠지? 집이 없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사금밖에안 생기겠지 이런 나라에서 세월이 자꾸 흐르게 되게 되면 자꾸 이런 일만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큰 행복을 바라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해길만 되고 자식을 키워서 앙다운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만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 이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30만 명인데 이것이 부부라고 가정하면 둘이서 가게 결혼을,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15만 명 밖에 안 돼. 한 가지기. 그치? 15만 명인데 여기서 돈 있는 사람, 이거 다뺏부도뺏부도 여기 많이 있어봐야 이렇게 아기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밖에 생각 안 해도 돼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부모의 도움을 받든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한명두 명은 키울 수 있어 그렇지만 은한 명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람이 한 30%라고 가정 안 해보자 30% 그럼 30%면 한해몇 명이지? 몇 명이고 30%면 4만 5천 명 아이가? 그제 그러면 5만 명이라고 해보자 5만 상이다 5만 상 부부니까 5만 상이다 이 사람인데 이것만 제공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인데 이것만 제공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할수 있겠지 있겠나 있겠나 그렇죠 자 두번째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못 놓는 거야 이것만 갖고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지원해 이것이 첫 번째 지원이고 두 번째 지원은 뭘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비용이다, 비용. 그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둘이서 이렇게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 그제이 맞벌이가 아니라면 힘든 사람들이